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는 말씀을 갖고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서부터 사생에서부터, 사생에서부터, 공생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부활까지 그 도표를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 6월짜리 네번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그, 그, 그 파트, 파트마다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으며 이 도표를 보면 나중에 이거 참고로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복음의 공생의 기간별 구분을 보면 어, 사생의 공생의, 공생의 준비까지는 마태복음서 1장에서 4절 4장까지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1장에서 1절 1장까지 그다음에 누가복음도 1장에서 4절 4장까지 그다음 에 요한복음은 1장에서 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생의 1년은 전부 다 4장에서 4장에서 25절 4장 25절까지만 돼 있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서는 1장 2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 5절 요한복음은 2장에서부터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생의 인연은 아, 그, 5장에서 14장까지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2장에서부터 6장까지 누가복음은 6장에서 9장까지 요한복음 5장만 한장 한장 되어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마지막 3년은 십자장에서 28장까지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은 6장에서 16장까지 누가복음은 9장에서 24장까지 요한복음은 6장에서 21장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어떤 그 시대 순서별로 구별하기보단 사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시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아까 그 공간 보금사, 그내 보금의 구조를 보면, 저희가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색깔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거기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제도 뭐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성경에 어... 성경의 성취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가보음은 고난받은 종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가보음은온 세상 구세주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육신의 육신이 되어 말씀 육신이 말씀이 되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런 것으로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각자 각자 다그 비중을 좀 강약했던 이유 는그 대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파례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공생의 1년에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생회는 일단은 그 제외하고요. 공생부터 시작한다면 이 아, 전까지 그 제가 한 것이 이제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에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겠는데 우연찮게 이것이 그 부활절하고 연결이 돼서 오늘은 처음서부터 그, 그 공생이 시작해서부터 마지막 부활할 때까지 그 내용을 시리즈로 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게 시대 순으로 돼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 뭐냐면 예수살렐렘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을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성결한 사건이 예수님이 나왔던, 깨끗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이죠 예수님은 여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자체가 조금 보면 요한보음에 나와 있고요 누가 보음에서도 성전을 깨끗한 것이 두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과 사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방문해서 거던 놈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니도 니고데모가 유대인이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말씀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했었죠 그 다음에 최초의 유대전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높이는 침례 요한에서 요한에 대해서 침례를 받고 갔죠 그것도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투옥이 나오는 투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라 여인을 만나는 것이 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사마라 여인이 만나서 정말 진실로 아, 영생이, 영생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고 그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 공생의일련에서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보시면 아까는 예루살렘 사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 그 갈릴리 사역은 첫 번째 어, 가나의 왕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거죠. 이게 그 요한복음의 사장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가보나움에서 이사하시고 가보나움에서 네 명의 제자 거기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이게 그 부르시는 그것이 나오죠. 그다음에 물고기를 낚는 기적을 해서 배도를 데리고 나가서 물고기를 못 잡고 들어온 것같고서 물고기를 갖다가 그 목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부 앞에서 여기다가 그물을 치라고 해서 많은 고기를 잡게끔 만드시죠. 그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병자를 고치셨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장모와 병자를 고치셨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릴리 전도를 갔을 때 뭐가 있었냐면 문득병자를 고쳤죠. 문득병자를 고쳤는데 이것은 각자 마태복에서 8장, 그다음에 마가복음서 1장, 그다음 에 누가복음서 5장이 나오죠. 그래갖고 문득병자를 고쳤는데 어, 이게 두 건이 나오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열 명을 고쳐줬는데 아홉 명은 전부 다 돌아오지 않고 한 명만 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중풍 병자를 또 고치시고 있습니다. 중풍 병을 고치는 것은 뭐냐면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꽉차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천장을 뜯어갖고 친구를 내려보냈죠. 그래갖고 이 중풍 병자를 고쳤죠. 그러면서 뭐냐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를 고쳐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고쳐줬죠. 그 다음에 가본하면서 레위의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 집에서 식사를 하셨죠. 그 다음에 회당장 아이로 죽은 딸을 살리시면서 그 혈류병 여인을 고치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중간에 그 혈류병 여인이 가서 혈류병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죠.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잡아갖고 혈류병이 낫게 되죠. 이렇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혈류병 여인을 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혈류병 여인을 고치면 그런 것이 나오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야이로에 가서 죽은 딸을 살리셨고요 어, 그다음 혈류병 여인을 있어 그 믿음으로서 병을 고치게 했고요 자그 다음에 보면 그 공생의 2년에 들어갔으면 전반기에 뭐가 되냐면 메데스타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러면서 이기 뭐냐면 이 가서 고치면서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죠. 저 가서 너희가 네가 가서 전부 다 가서 그그저그뭐 베스타 베데스타 음, 저 연못이 막 끓을 때 연못이 이제 아마 온천물 같아요. 그것이 끓어서 나올 때 자기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있는데 누군가 나를 갖다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원망하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것을 고쳐주시죠. 자그 다음에 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아들의 권세, 신성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신성에 대해서 논쟁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밀리사과 2차 안식일 논쟁. 배가 고파서 그 이제 밀을 까서 먹으니까 왜 네가 안식일에 이런 걸 하느냐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다윗도 그 성전에 있는. 그 것을 먹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죠 그다음에 회장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이거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자 규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바리새인이 그러면서 아 이제 이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갈리 가가에서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시죠. 그 다음에 열두 제자를 여기서 확정하시고 산상수훈을 얘기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그 말씀을 갖다가 전하시죠. 거기에 팔복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열두 제를 확정하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면서 전도하시고 가버나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죠. 백부장이 그 로마 로마의 그 군인의 그 백. 백명이 되는 그런 군인을 리고 있는 그 장수죠. 장군이죠. 장교죠. 이 장교가 당신이 말만 하면 내 하인이 고칠 수 있으니까 말만 하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구나. 라면서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이백 그 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죠. 이게, 이게 뭐냐면 나인의 그 뭐냐면 그 아들을 갖다가 그상여끌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막 우는 걸 보고 과부가 과부를 갖다가 과부와 그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하죠. 과부와 고를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서그 아들을 갖다가 다시 살려주시죠. 이것이이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떤 그 공생의 인연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갈릴레 사역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귀신들린 소경과 벙어리 든 자를 고치시죠.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귀신 들어서 눈이 멀고 뭐, 발도 못하는 사람들 고쳐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이게 마태복음 12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바알세불 논쟁이 나오죠.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자이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당신은 바알세불에 그 힘입어서 당신이 이렇게 고치는 거다. 그렇지 않고는 고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약간 정신 이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치료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여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면서 이바리새인한데 그런 얘기를 하죠. 집안에서 분란이 나면 그 집안에 세울 수가 없다. 만약 내가 그 바세불에 의해서 내가 병을 고친다면 그와 내가 싸움하지 않겠느냐. 근데 바리 바알 세불과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바알 세불을 갖다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세울 수가 있다 집이 세울 가정이 세울 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힘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이제 발리리 가다까셋사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가볼리 지방에 가서 이제 그그순회을 그,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냐면. 그 걸어 광인을 만나죠. 그래서 거어사 광인에 가서 그 무덤 사이에서 막 있죠. 근데 무덤 사이에 있던 이유가 뭐냐면, 이그그거기 헬라와 그 로마의 문화가 섞이면서, 만약 그 어떤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그, 그 우상을 섬기는 곳이 너무 많았었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 이 사람이 미쳤, 미쳤는데, 이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이 뭐냐면. 귀신들이 뭐냐면 군대 귀신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예서 로마 군단이 6천0명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많은 그 돼지 2천 마리 정도 돼지가 죽을 정도의 귀신이 들어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걸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소경과 귀신들려 벙어리된 자를 또 고치시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죠. 나사렛에서 예수서서 나사렛 자기 고향에 가서 배척을 당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너 저거 저거 아니야. 그요새 목수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 제한테 제가 무슨 저렇게 능력이 있어라고 폄하를 하시죠. 그래 갖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 어,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배척받으면 그 떠나시죠. 자, 그러면서 그 나머지 그 제자들을 갖다 파송을 시키죠. 그 그래서 이제 순회 전도를 시키면서 시키는데 자, 뭐냐면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오병여의 기적을 갖고 있죠. 오병여의 기적에서 이제 뭐냐면 그그 그 2천 2 0 명, 그러니까 5천 명을 시키죠, 그, 하죠. 남자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병여 기적을 하고요. <웃음> 그러는데 무리를 걸으셔갖고 오시다가 그 다음에 그 걸으시다가 배드로가 그러죠. 저를 가, <웃음> 저도 물 걷게 하십시오라고 하다가 물에 빠지죠. 자 그러면서 어, 계속, 저, 어,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요. 생명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시고, 그다음에 많은 제자들과 제자들이 떠나가죠. 그다음에 손 씻는 문제로 예수를 공격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이 내용이 뭐였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일부러 그, 어, 그, 그 몸을 씻지 않고, 씻지 않고 먹으니까, 물을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야, 손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적 두루와 시돈에 갔으면서 가실 때 뭐냐면 거기 에 있는 여인들이 수로보니의 여인이 자기 딸을 갖다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아주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 예를 이르살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내가 고칠 게 없어. 그랬더니 그 개도. 주인이 아이들이 주는 주인이 주는 떡을 먹고 사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그 믿음을 갖고 여행을 따르죠. 그다음에 그 어,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 아, 아, 마가단으로 가서 그 표적을 구하면서 이제 그 남아 나머지 그 표적을 구하끔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베세다 가서 어,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어, 가이사의 빌법에서 베드로의 믿음에 고백하죠. 그래서 베드로 보러 그런 얘기 하죠. 제자들이나 베드로한테 그런 얘기 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떤 엘리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 뭐 그런 엘리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그 어떻게 되냐면 변화사는 이제 가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변화산에 가고 가서,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아, 엘리아와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같이 그 아주 뭐랄까요 그 아주 하얗게 올라오시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애를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 귀신 들린 아들을 갖다가 아버지라 갖다가 아들을 갖다가 고쳐주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믿음이 없은 거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갈릴레돌아오셔고가버하면서성전서에 대해서 내용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제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고 구성 싸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아이만큼 되는 사람이 더조중한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다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나가시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세 사람들이 만나는데, 죽은, 자, 그,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 쫓아와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 하죠.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사치내고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에 맞고 너는 날 쫓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 그리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게 갖고 베리아 지방으로 파송을 시켜서 가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서 너를 반영한 사람한테만 환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한테는 다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는 옷을 갖다 털 구성 깨끗하게 미련 없이 나와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생수의 강설교 하시고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만나죠. 가늠한 여인을 만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한테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갖다 데리고 와갖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예를 들어 서 만약 이것을 돌로 쳐죽이면 만약 로마 군인한테 잡힐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세 율법에 어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갖다가 사형, 그러니까 살인자로 몰기 살인을 교사한 자로 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아.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뭐야, 전부 다 뿔뿔이, 전부 다 돌을 내려놓고 가버리죠. 그러면서 이 여인한테 하신 말씀에, 다시는 죄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여인을 보내시죠. 자, 그 다음에 공생의 3년이 돼서 거기서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아, 여기서 그 근데 이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갖다가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서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조금 좀 이게 그, 좀안 아, 맞는 게 뭐냐면, 누가 복음에 나오는 것이 왜 제가 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마리다와 마르다와 마리, 마리아가 나오는 거 보면, 이게 호의를 내리는 게 십절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 전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좀 순서가 바뀌었다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이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를 갖다가일좀 시키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좋은 거 선택했으니까 네가 많은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거 하나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같은 경우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일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런 사람이에요. 일, 일이 우선이고, 마리아는 뭐냐면 일 중심보다도 정, 감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사람을 좋아하고 그, 그런, 그런 느낌. 그렇게 한 사람들이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마리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의 그, 정말 그, 가장 비싼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을 아, 어, 다, 닦아드리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하세블론이 다시 오고요. 바리새인에게그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너희들은 어, 그냥 율법만 지키려고 생각하지, 정말 진심으로 너희들이, 어, 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금식도 너희들은 뭐냐면, 그회처럼 무담처럼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위선, 탐심, 염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안식에 불구하고 여인을 고치시고 겨저씨와 누룩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누룩이 이빵 연체를 갖다가 부풀게 만든 것처럼 누룩이 조금 맣지만이 모든 것을 바꾸니까 이 죄가 너 자신을 갖다가 잘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자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지금 그 예루살렘 금방배 베다니에 도착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상하면서 그 나귀를 타고, 나귀 타고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환호를 하죠. 그러면서 인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성전을 갔다가 두 번째 성전을 갔다가 또 청결을 다시 한번또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한번이 성전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의 그 나무를 갖다가 그 열매 없는 나무를 갖다 저주를 하시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서, 없, 저 시든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결국은 뭐를 볼수 있냐? 열매를 볼수 있다. 우리가 하는 삶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거를 보고서 우리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다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종교자들이 마지막 총공세를 하고 야 저거 죽여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헤롯당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가리 그, 그그이 동전을 주면서 이, 이 성전세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야 가이사의 세금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까지 줘. 그 다음에 하느님 것은 하느님께 줘. 가이사 것은 가이사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그러니까 정말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요번에 이런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말 저는 그, 어느 정도 맞힐 건 맞힐 수 있지만, 저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절의를 지금 미국에서, 어, 그, 주, 주 정부하고 싸움을 하죠. 나는, 어, 예배를 그냥 강행하겠다 나는 그주 정부에 있는 그것보다도 종교의 자유가 우선이니까 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마찬가지 나옵니다. 근데 요번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룸사랑이죠. 그 유흥주점에서 결국은 확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도 확진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확, 확, 저 권고사항이 아니었고요. 그 사람 권고사항이었고요. 어, 서울사랑교회에서는 뭐냐면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오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룸사랑이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오는지 이름도 모르고 모를 수밖에 없죠.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예서 불특정 다수인이 올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이사께서 가이사에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준다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생각이 전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와서 뭐 오브 예배까지도 오배까지다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전 저는 그래 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위험해서 못 오는 사람들은 못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떳떳하게 내가 이름 쓰고 다 손, 손에 손 소독제 바르고 열 체크하고 가서 예비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미터 떨어져서 드렸 그게 진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무서워서 안 드린다. 그건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부활에 대한 논쟁 사두개파 부활에 대한 논쟁 얘기하죠. 결국 사두개판은 어차피 부활에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의 큰 계명에서 질명하죠 어떻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거와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그두 계명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적절한 질문적절을 제압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저종말전교 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얘기죠 그이제 앞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성에다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어느 때 그렇게 될 것입니까 물어보죠 그때가 지금과 똑같습니다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과 전쟁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자연재해 이런 군에서뭔 나오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감남산 강화 내용이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한 복음이 없었던 것은 요한 계시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어떻게 되냐면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의를 하죠. 그리고 뭐요? 예 마리아가 여기서 아까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갖다 발도 씻겨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오일을 다 불어주죠. 그러면서 가론 유다가 뭐냐면 아니 저렇게 비싼 향유를 가론 유다가 돈 깨를 맡았고 있었죠. 그래 가론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저렇게 비싼 걸 갖다가 쓰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향유를 갖고 붓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중에 이걸 하죠. 가론 유다가 배반할 것, 은 30량에 예수님을 팔 것을 하죠. 모의하죠.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고백 설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나를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을 적셔갖고 유다한테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것을 놓지 못하죠.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죠. 또 제주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가 날 배반할 거야. 그랬더니 "아, 예수님, 예수님하고 죽을지언정 저희는 배반 안 해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갖다 세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 그러니까 할때이그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을 저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답변을 하지 않으시죠. 그건 뭐예요? 오병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물위도 걸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의의가 강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나안 그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까 뭐예요? 손을 씻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힌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면 그 때가 됐을 때 심판받을 때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모든 것이 책임이져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가론 유다가 여기서는 뭐냐면 자기는 후회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자살을 하죠 베드로는 여기서 뭘 얘기해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갖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어, 저주하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하느님의 수제자가 되죠 자 보겠습니다 자, 고난주간에 보면, 팔리고, 예수님한테, 그, 가론유다한테 팔려갖고 체포가 되죠. 그,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잡히죠. 그래서, 가론유다가, 나하고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나하고 입 맞춘 사람이, 잡 예수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그, 제사장들하고 이런 군들을 데리고 와갖고서 잡아가시죠. 그래서, 안나스한테 가서, 어떻게 해서 먼저, 나오죠. 이 안나스도 결국은 뭐냐면 다른 데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만 안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복음에서는 안나스가 안 나오고 결국 뭐예요? 그 사위가 사위인 누가 나와요? 사위인 가해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해바다가 신문 신문 저 신문 봤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쫓아가죠. 그러면서 여기서 유다가 죄 저, 하, 후회하고 후회하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자살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목을 매고 자살해서말고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빌라도 앞에 쓰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는 얘기했죠 네가 유다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얘기한 거 맞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시죠 이런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 대해 그 얘기를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이 사람 만 건드리지 말아이 사람은 어,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죠 근데도 빌라도는 뭐예요? 밀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니까 어떻게요? 죽여버리죠. 예수님이 어떻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열심 당원이었던 바라바를 갖다가 대신 예수님 대신 풀어주죠. 그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하죠. 바라바 살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못 보이면 자기네들이 잘못될까봐. 뭐, 이렇게 된것 때문에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한테 조롱을 받으시고, 어떻게 요 다시 십자가에 가셔. 십자가에 가시면서 십자가를 할때 구르네 시몬이, 어, 구르네 시몬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대신 짓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어, 그, 그, 저, 오시고 난 다음에 오후 3시에 십자가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그, 나오면서 그, 번개가치고 그 성전에 있는 그 천막 천막이 반으로 쪼개지죠. 그러면서 이제 연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 목자뼈에 십자에 십지적 못 박히시죠. 자 그러고 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어그 아리마 아리마데 요셉이 와갖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저, 그, 시신을 그, 그, 세모파에 싸갖고, 새로 만든 그소매다 집어넣죠.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에, 그한 다음에 그, 그, 예수님이 그, 무덤에 누가 오. 오냐면, 이거 어땠죠? 요, 죄지은 동네 여자, 그니까 러 막달라마리아가 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나가 같이 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갖다 보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막달라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가는 거예요. 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그 저기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와서 "네가 왜 죽은 사람을 왜 여기서 찾느냐?" 아, 산 사람을 그러면서 나가게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마리아가 가서 베드로나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도 보고 "아, 가서 보고 없다는 거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걸 알죠. 그러난 다음에 도마가 도마는 이제 예수님이 그러고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런데 도마가 봤을 때 뭐냐면 뭐 나는 예수님 보지 못봤기 때문에 못 믿겠어.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 찾아오셔갖고 자기 옆구리 에 있는 창과 손목에 손목에 구멍 뚫려 있는 지 못자국을 지보 집어, 손에 지보너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도마한테 얘기하죠. 그러니까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느님 아들이라고 여기서 신앙고백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갈릴에서 일곱 명의 제자들이 다시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지상명을 냈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자,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이 12명이 되죠. 맨 오른쪽 밑에 하단에 있는 가론 유다 대신 누가 됐어요? 마티아가 대신 가론 유다의 대신 12제자가 되죠. 여사 제자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예루살갈릴리에서 쫓았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자, 이거 이것처럼 음,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공생에 3년 동안의 공생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면서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은 것이 중요한 것인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았다는 것을 이번에 봤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이 말씀을 오늘 이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자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여자 제자들만. 예수님을 지켰다는 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갈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을 고난주관과 부활주의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